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왔다 오늘 스마트 김춘식 모드입니다 그럼 줄이면 스시인가요? 스시 스시는 초밥입니다 맛있겠다 음. 오 마카세 자존심 상아 자존심 게아 짜증나 아 짜증나 웃어버렸어 웃겼다 저는 오늘 다른 나라를 다 물리 다 죽여버리고 상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웃음> 아니, 근데 보통 상복에 줄 있으면 상주 아니야? 벌써 그립습니다 중대장님 뭔 소리야? <웃음> 왜 나를 보내?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아직도 케빈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야 임마! <웃음> <웃음> 웃었잖아 너 방금 임마 여러분 오늘 이제 슬슬 전쟁각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구 만들어서 우유신이얘기한데 지금 이 돌고래 자식 이 자식이 지금 돌고래 자식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중기철대너 1대1 지는 모습 보여주면 너 진짜 큰일난다 이거 야 설마 지나? 아. 설마 지진 않겠지 어 돌고래 씨핳 돌고래 씨핳 제왕국으로 우리가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거 이제 준비해서 넘어갈거거든요? 그래서 또한국 어, 쪽으로 굴팔거예요 오늘 CN님은 이렇게 합시다 이중스파이 내지는 어, 로비스트 각국의 어떤 좀 그런 길이 뭐 약점 음. 에, 황혼 그렇지 우리 스파이 횟감 스파이 시 c n 줄이면 스시 음. 오 어, 이것도 스시네 <웃음> 그런식으로 하고 약간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c n 를 버렸다 약간 요런식으로 신뢰를 조금 얻기 위해 음. 제가 여기서 자원몇개를 훔쳐가야 합니다 대충 이정도 챙겨가겠습니다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넌 지금 선을 너좀 세게 넣어너 지금 눈이 돌아가있어 아, 이 집에 이미 넘어간걸 사람들은 알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갑옷을 다 만들어버려서 있는 다이아라도 다 털어왔다 그렇다면은 하나씩만 더 가져가자 제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음. 30초 세고 <웃음> 저를 공개 수배하십시오 케빈님이 알겠습니다 아직 안갈 겁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딨죠? 그냥 싸시면 그냥... 돼요 물속이라서 에. 아 그냥 싸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주변이 좀 노래진거 같거든요? 짜증나게? 노란건 그쪽 꼴이고 <웃음> 아니 저는 티가 잘 안나요 그래서 저랑 꼴이 바꾸실래요? 부럽다. <웃음> 뭔 소리 하는거야 <웃음> <웃음> 생포시 뭐.. 아 스테이크 대접 우리한테 부담 없는 <웃음> 걸로 뭐지? 저메시지는 돌고래 <웃음> 따위한테 <웃음> 하하 <웃음> 불쩍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실망스럽구만 집뜯고 이제 구운돌로 꾸미자 빨리빨리합니다 중대장님 빨리빨리합니다 <웃음> 느릴수밖에 중대 없는 빨리, 작업이에요 빨리빨리합니다 느릴수밖에 없는게 어딨습니까 느릴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의지부족입니래 <웃음> <웃음> 어! 하하하 <웃음> 돌고래 <웃음> 아니 뭐야 바다 최악체야 뭐야 지금 청새치 이름은 제일 생선 같은데 집단 포아 <웃음> 비껴 꺼져 저 <웃음> <웃음> 진짜 문으로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좋지 않을까? 비오는 날에? 아 그러네 생각이 짧았어 음 우린 인어이건을 자니다아 음. 리틀도 아니고 음 <웃음> 역시 중대장님 생각이 짧으십니다 저 간악한 자식을 우리팀으로 들였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요 <웃음> 누구 말한거야? c 니 가악한놈이라면은 <웃음> 그날 그날 박에 더 있어? 나 왔는데 <웃음> 어. <웃음> 스파이 연습을 한 걸세. 그럴소 그렇소. 어, 아, 남들이 그런 거죠. 어. 그 남들이 어. 우리 대화를 들은다면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어 얘기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고.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에님. 나 믿어요. 그러니까 적을 속이려면 우리부터 속여야 되는 단계가 있는 <웃음> 것이지. 대왕님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만 있으면 국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삽? 아 뚜황족을 먼저 치고 싶은데 그래도 이용을 하고 싶다 이 말일세 아 그리고 뚜황족이 제황족 국보를 쳤다가 발각되어서 살해당했습니다 방금 저기 네. 와,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중대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뭐죠? 아니 뚜뚜 형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 국보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뭐야 피 많이 아니, 까셨어요? 그, 75 정도 까이긴 했어요 어... 네. 그럼 몰상식한 짓을 했다고요? 그니까 러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아 초인종 잘 작동됐나 확인을 해봤대요 지금 그거야 저쪽은 지금 아주 폭력적이네 그니까 러 음. 야같이 있다니야 지금 남의 국가의 국보를 초인종 취급했다는 게 나는 용납이가 안 돼요 궁금하기 그러니까. 용납인 누구예요? 용납. <웃음> 오늘 당장부터 땅굴 작업을 시작을 합시다 제황님 쪽에서부터 굴을 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도구 이렇게 딱 해서 호위무사까지 해가지고 딱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투왕국에 가서 최케빈과 제황이 전쟁준비 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아, 흘리고 오겠습니다 거짓 유언비어 좋습니다 제황 쪽을 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굉장히 대담한 무브먼트인걸? <웃음> 아, 저 믿어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빗소리가 같이 가야 될것 같고, 곡괭이 효율 곡괭이 들고 은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막상 일단 우리 팀의 익진 모듈은 국보 일단 지켜요. 오늘도 일단 다이하고, 그 다음에 마법부여 생각하면서 오늘 플레이해 봅시다. 여러분, 대답은 흥행으로 합니다. <웃음> 흥행! 음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니 저는 노는 걸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니? 아, <웃음> 아 제일 좋아 아 지가 뽀로로도 아니고 아, 근데 지금 땅굴이 하나 있대요 차, 찾은 땅굴이 같이 가보시죠 뚜뚜 형 쪽이 광지랑 하면서 판굴 같다는데 그게 아마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 이용해보자는 의, 의견이 나왔어요 어. 일단은, 일단은 그쵸.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저기 비소라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구를 못찾겠는걸 어떻게 아 일로 와봐 아니 아, 성벽을 붙을 수는 없었잖아 아이 나라 독문이 아. 여기에요 아일구나 아, 아, 아. 간만에 이 사람들 자, 다리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퇴화되기 전에 이거잖아 다리 우리가 진화하기 전이지 제약가 아니었어? 자네 인간을 어어? 선망하고 있나? 아하이 케어 라는 바로는 논란이 있을지도 못 배웠다 보니까 아아 누가 들으면은 어?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하줄 알겠어? <웃음> <웃음> 아 저희가 요 들고 온요 곡괭이 보시면 이거 사양 상당히 좋아요 금방 팝니다 물 속에서도 까랴 뭐야 잠깐만 물에서 그럼 파봐요 네 여기 물에 물, 물 들어 아예 들어가 여기 아예 들어가서 어, 봐봐 에? 예? 까랴 죄송한데 다이아 한개 정도만 얻을 수 있을까요, 모르라? 맞아? 그렇죠? 내구도가 많이 부서져. 아, 수리해야 네. 수리 돼, 수리해야 돼. 제가 그거를 깜빡했거든요. 아 이거 뭐 대출 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네, 시에니가 어. 다이아를 저희 거 어. 훔쳐가 가지고 지금 훔쳐가서 지금 적색 수배령 아이고 한번 생각난 김에 쳐야겠다. <웃음> 적색 수비. <수배령. 웃음> <웃음> 발견했다는 땅굴은 그러면 어디 에 있는 거예요? 어. 저 배가 고파요? 적 생수 왜저래 아니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스파이를 그만두라고 그래 쟤는 저 친구 지금 각 국에서 지금 다 노리고 있잖아 <웃음> 저 사람 하나만 두면 그냥 삼국이 통일되겠어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공평한 사람일지도 몰라 <웃음> 어, 뭐야.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여기 그냥 뚜뚜님 내잖아요. 야. 아니 이렇게 야. 하면 안 돼. 야, 도망쳐, 도망쳐. 야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해, 잠깐만 해,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이건 땅굴이 아니라 그냥 뚜뚜님 내잖아. 야보도가 보인다. 해서. 아 이거 어. 언니 잠깐만 시엔이다. 어 잠깐 살려내요 살려내세요 시엔 잡아 시엔이다. 잡아 잡아. 야너 그거 스테이크 어디서 났어? 당해야 되 아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배가 고파서 여섯 개 정도. 야이씨, 너, 아이씨. 너, 아이씨. 야 이씨 너 이씨 너 이씨. 야 이거 죽였어? 잠깐만 이거 일단 일단 일단 피하자. 어아 또또또 항이 따라온다나. 그러면 잠깐 어. 흩어졌다가 다시 어, 너, 만납시다. 너, 인어,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 일단은 인어들부터 피해. 일단은 백성들부터 피해. 여기 앞에까지 왔어요. 어 뭐야? 야 보카이센이면 저거 네더라이트 만들었나 본데. 와 우리 집 주변까지 왔다. 어, 야! 최야만 잡아! 저기 조커도 왔거든 한팬이도 오고 지금? 다 왔네 얘네 싸우려고 왔네 지금 어 지금 싸우려고 왔다 아, 오, 야 씨.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 오! 우와! 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저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야 어, 먹어 먹어 야 칼. 들어왔다 들어왔어 아예! 일단 한팬이부터 컷! 우와 야 진짜 세! 전쟁 준비 제대로 하긴 해야겠는데? 저거 너무 센데 에이 지금 두 방이면 가는데. 어. 얼마나 딴딴하면 저게 안 터져? 지금 쳐들어온 거 같은데 아예? 아예 쳐들어왔어 지금. 지금 몇 명이야? 그쪽. 쳐들어온 사람들. 거의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저 인원으로 그냥 쳐들어왔어. 네다섯 명? 아, 네다섯 명? 그러면 거의 풀갑일 수도 있어. 잠깐만 나 우리나라 좀 갔다 가 올게. 자, 얘들아. 지금 네, 전쟁 났어요. 버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뚜뚜형 제방님 쪽 시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들어왔고 다섯 명이서 왔는데 도구가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 갑옷에서 이거 거미랑 네더라이트 이거 한 세트 있지 뭐 뜨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봐 뚜뚜님 쪽 굽고 음. 월드보드 밖으로 나가면 때릴 수있거든 블럭을 안캐도 때릴 수 있어요 나랑 한번 슬쩍 가볼래? 흰나라 음. 저기 임대선 갔을 때 음. 블럭으로 다 막아놨는데 월드보더 밖에서 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월드보...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왔는데 월드보더 바깥쪽은 심지어 블록 설치도 안돼요 이게 오히려 뚜황이 머리를 쓰려다가 제께 제가 넘어진게 아닌가 제가 우리 노란왕국 어? 꼭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런 황혼의 하드캐리? 이거 그냥 그냥 인센트로 해줄게요 이거 에드라이트컴오예 붙어 붙어 붙어 딱 붙어서 가야 돼 지금 다들 저쪽이랑 싸우느라 정신 없을 거란 말이야. 어, 어, 어 여기 해초도 많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숨기 딱 좋아. 야, 진짜 이거 진짜 스파이 됐는데?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지? 캐빈 님다 왔습니다. 와우. <웃음> 야, 이거 끝났다. 야, 이거 이겼다. 야, 이거 이겼는데? 캐빈 <웃음> 님! 내가 해야 된다! 야 이거 이겼어! 야 레전드! <웃음> 야 이거 이겨! 야 이거 이겼어! 내가 해냈어 엄마! 야 미쳤는데? 와 이게 트로이 목마지! <웃음> 이게 트로이 목마지! 야 이거 한명더 데리고 올 걸?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저 가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이 나왔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모이는 것 같긴 하거든 여길로 그래도 아직 어떻게 할수 없어 지금? 위에 <웃음> 왔다 위에, 위에 왔다 위에 왔다!